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월 견적표를 들고 왔어요 원래 월 말에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유는 있어요 3500X랑 뭐1660 슈퍼를 기다리다가요 그게 다다음주쯤에나 뭐 출시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AMD 관계자한테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없으면 아쉽잖아요 제가 예상가격을 대충 짐작하고 표를 만들어 뒀으니까 나중에 출시되면 이거 기준으로 짜시면 될 겁니다 성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잡설은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보죠 내용이 정말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기 불편하시면 필요한 거 제가 밑에 타임라인을 만들어둘 테니까 내가 필요한 거일 때 꼭꼭 눌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40만원대 AMD 견적부터입니다 이 3, 40만대 엔 d 견적은 사무용, 영상 감상용이라 제가 적어뒀지만 간단한 게임은 돌아갑니다. 카트라이더, 뭐 리니지, 롤, 아니면은 피파? 요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어, CPU같은 경우에는 2200G를 썼어요. 이게 2만원이 올라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9100F같은 건 내장 그픽이 없잖아요. 그리고 펜티온 라인 버전이 7, 8만원인데 내장 그래픽이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2200G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어, 나는 진짜 간단한 게임을 전혀 안 하고 사무용으로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200G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쿼드코어에서 듀얼콜로 변경은 되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가 듀얼코어 4스레드이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5만원 더 싸요. 괜찮죠? 결국 AMD 제품이니까 메인보드도 AMD 쪽에 맞춰서 ASUS EXA320M을 추천드립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사실 3500X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3600X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피 b o 가 조금 덜 터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램 슬롯 4개, 박렬판, AS 괜찮지 근데 만원이라도 혹은 2만원이라도 아끼실 거면 은 MSI A320M-A 프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8 0 0 0 정도 저렴하지만 뭐 박렬판도 없고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2200G나 200G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포트가 둘다 DVI 플러스 HDMI니까 RGB 쓰시는 분들은 다른 출력포트를 지원하는 보드로 변경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듀얼 채널을 꼭 해야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듀얼 채널을 하면은 시스템 전체에 특히 CPU 연산 능력이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한 개만 꽂았을 때보다. 8기가 하나 꽂을 때보다 4기가 두개 꽂을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장 그래픽은 10%에서 15%까지 올라가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건 내장 그래픽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4기가 두개로꼭 넘어가세요 8기가 하나가 좀더 저렴한 건 맞아요? 얼마예요? 3만 4천 정도잖아요 4천 5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4기가 두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내장 그래픽이에요 음, 내장 그래픽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요새 내장 그래픽은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은 사실 레모버 조금만 해도 750, GTS 750 아시죠? 예, 그 정도를 따라잡아요. 간단한 게임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자, SSD 같은 경우에는 MX 500이 마지노선이라 보는데 제가 그걸 추천 안는 이유는 실리콘 머셔 컨트롤러가 생각외로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 MX 500을 한 50개 정도까지는 받아 본것 같은데 음, 불량이 있었어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우리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웬디 블루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거는 100개 정도 받았을 때도 아직 분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음, 좀더 빠른 속도, 가격 차이도 얼마 안나는데 AS는 다소 줄어들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PN98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속도가 3300, 실제로 벤치에서 3500까지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거의 둘이 똑같아요. 근데 위에 거는 AS 기간이 5년으로 길고 어 밑에 병행수입은 1년으로 짧습니다 병행수입도 4년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아그 3년 제품 못본것 같긴 해요 스티커에 아마 붙어있을 것 같은데 가격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둘 중에 하나 양자태기 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이 A320 M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레인이 CP에서 바로 내, 내려오는 레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 M.2를 커버치기 때문에 M.2 속도 저하가 H310과 다르게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PM981 가셔도 자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더 좋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쿨러마스터의 그 스탠다드 제품 혹은 뭐 맥스 엘리트의 스탠다드 제품 얘네들이 효율은 더 좋다고 하던데요 제품 품질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얘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추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파워들은 분명히 리뷰에는 제품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썼을 때불량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률이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 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영 싫으신 분들은 FSP, 하이퍼 e r k 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새 마이크로닉스나 이 하이퍼 r k 도 브론즈급도 좀 싸게 내놓던데 만약 클래시 2 브론즈는 이제 생산 공장이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웃음> 디테일하게 설명은 아니겠지만 일단 브론즈 것보다 그냥 스나드급 믿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 7,800개 썼을 때한 개밖에 못 봤어요 분량을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H300. 어 저번 하고 똑같네요? 아닙니다. 이거 사진이 조금 다를까요? H300 미니입니다. 아, 물론 펜이 이게 작아지면서 같이 작아졌어요. 120mm 후면 펜이 원래 있었는데. H300, 그냥 H300은. H300 미니는 80mm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쿨링이 떨어지는데 나쁜 거 아닌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격적으로 5000원 가까이 저렴해졌고요. 그러다가 전면에 깔끔함은 똑같고 아주 미니멀해졌어요. 작아졌다는 거죠. 훨씬 귀여워요. 그리고 구조도 동일하고요. 조립하는 난이도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어, 쿨링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2200G의 그 전력 소모량이 많아봤자 100W 이하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게임용도 쓰신다면 나중에 그래픽카드 추가해서 이거 쓰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디아나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어, 이 케이스 나름 이쁩니다. 괜찮아요. 어, 총 평가를 보자면 이 3, 4 0만짜리 AMD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게임, 롤, 리니지 및 사무용으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윈도우 7을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윈도우 7을 써야 하시는 분들은 인텔, 펜티엄 플러스 H310 보드나 36, 365 보드로 정식 드라이브, 드라이버를, 음, 지원 받으면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어, 총 합계금액은 34만원이 넘지 않고요. 저거는 샵다나와 기준이에요. 샵다나와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샵다나는 요겁니다. 여기서 찍어서 보면은 그냥 다나와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던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그냥 다나와 최저가는 낚시 가격인 경우도 있지만 샵다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구매 가능한 가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기준으로 보는 게더 편해요. 여튼 공비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공비 조립비까지 포함하면 40만원 조금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40만원은 여기까지 하고 50만원대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뭐라고 적어뒀어요? 50만원대 인텔은. 프레시드 옵션 타협, 타협 게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쉽게 말해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모든 게임을 풀업으로 한다거나 FHD에서 빵빵해 모든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옵션 타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하옵 혹은 하옵으로 해야 최신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디입니까 렉이 조금 생기더라도 배그도 돌아가고 뭐 음, 어떤 게임들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오버워치는 잘 돌아갈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임들 꽤나 돌아가는 편이니까 예산이 너무 빡빡하신 분도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c p u 같은 에는 9100F를 넣었어요 이 9100F가 2200G랑 만원밖에 차이가 안나고 내장 그래픽이 빠져있는 제품인데 실제 성능은 한 20% 더 좋아요 클럭이 깡클럭이 높고 거기다가 클럭단 성능 자체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이애는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냥 순수 코드코어이기 때문에 H310M 프로 VD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도, 뭐, 나는 상위대는 쓰겠다 하신 분들은, 어, B360 어 o 스 M이나, 아니면은, B360 M 밖에 포 정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돈은 이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메모리는 8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어, 16기가 까지 꼭 필요한가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기가, 6기가를 쓰죠. 어, 그런 거 쓰면서 인터넷 창 한두 개 띄우고, 디스코드 쓰고 이러면은, 분명히 랩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16기가로 넘어가세요. 다른 게임 하더라도 그래요. 요새 최신 게임들은 대부분 다 8기가 정도 쓰는 편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성비죠. 여전히.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60, 3기가와 동일한 성능, 혹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1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RX 570은 가장 싼 제품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호 제품이 16만 6천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히스, 얘가 AS는 더 좋거든요. 엑셀 비전이라서 어, 히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원입니다 9천원 8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구매가가 는 그보다 조금 더 적게 차이 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가격을 더 주고 AS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정도 차이라서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9100F가 1660까지는 조금 부족하나만 어느 정도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돈 여유가 조금 더 되는데요 하신 분들은 10만원 더 주고 60만원대 면적으로 1660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음, MS500 살만한 제품은 적어뒀지만 SSD는 똑같아요 아까 적어둔 것처럼 근데 H310은 이제 PN981을 꽂을 수가 없어요 엔다터 슬롯이 아예 없거든요 물론 H310 중에서 엔다터 슬롯을 인위적으로 만든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레인이 버전도 낮고 대역폭도 적어서 속도 제약이 걸립니다 엔덕터가 엔덕터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사세요 웬디 블루 혹은 삼성전자 860에버근이 후자는 너무 비싸요 그냥 웬디 블루로 가신게 가장 좋겠죠 파워같은 경우도 이 3-40만트랑 동일한거 써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RX5 출공 전기 많이 쓰지 않나요? 할 수가 있는데 워낙 9100F가 전기를 적겠으니까 사실 얘네 총 전력량은 300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200 얼마 이래 나올까요 물론 뭐 그래픽카드가 가끔 위아래 팍팍 튈일 때도 있는데 그래봤자 400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웃음>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권장이 600인데 500으로 되나?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그나마 발열을 좀 뿜어주기 때문에 3펜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에코 디아나 풀 아크릴을 골랐어요 어, 기본에 충실한 하단 파워에 그리고 전면 메시, 상단 메시를 가지고 있는데 아, 가격대가 3만원에 안하잖아요 당연히 품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조도 나쁘지 않고 기본 쿨러도 뭐 성능이 쏘쏘합니다 <웃음> 거기다가 이쁩니다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짜고 가시면 간단한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 게이밍 PC가 될것 같습니다 FHD 60 정도는 최하으로 하면 은 배그도 뽑아주거든요 즐기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최업으로 하면은 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오으로 하면은 분명히 연막 터지거나 교전하거나 그러면은 <웃음> 여러분이 얘기하는 잔냉이 생깁니다 예, 그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 조금 더 모아서 위급으로 넘어가세요 50만원 여기까지 설명하고 6, 70만원으로 가도록 하죠 이 6, 70만원대 AMD FHD 타협게이밍 똑같이 옵션 타협을 하긴 하는데예쯤 되면 이제 중업으로는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CPU가 2600이라서 어 최소 프레임 유지율은 조금 올라가는데 최대 프레임은 9100F랑 비교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업용도로 쓰거나 아니 모바일 게임 다중을 실행할 때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스페셜 팩이 쿨러가 좋은 게 들어가 있지만 2만원 더 비싸니까 꼭 정품으로 그냥 사세요 제가 표기는 안 했는데 일반 정품을 사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 정도는 어차피 얘는 PBO도 안 되거든요. x 버전이 아니라서. 그, 젠하고 젠 플러스는 X버전 아니면 PBO가 안 돼요. A320M 쓰면은 충분해요.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이고요. 좀더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b 4하고 m 프로4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두 개면 웬만한 게임 다 들어간다 그랬죠. 총 16기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도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RX570 만한게 없죠. 여기서는 RXQ를 넣어놨습니다. AS가 좋은 엑스비전 제품 이걸 넣었고요. 돈이 조금 더여유가 되신다. 70만 원대로 사고 싶다. 그러면 EMTEC 1669 쓰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SSD도 똑같습니다. AMD는 뭐라고 그랬죠? CPU에서 바로 내려오는 M.2 라인이 있기 때문에 M.2 쓰셔도 속도 제약이 없습니다. A320에 써다요. 그래서 p n 9 8을 쓰거나 아니면 웬디 블루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전력선모가 급격히 뛰는게 아니기 때문에 2600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500으로 커버가 되고요.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600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동 오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2600, B450 받고 그런 분들은 600으로 쓰세요. 파워에 대해 서 설명은 안하고 케이스에 맞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닉스 사라 케이스입니다. 다소 못생겼고 조립이 살짝 불편합니다. 선정리 홀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옆판 공간이 좁좁긴 해요. 다만 장판도 얇고, 단점이 워낙 많아서 추천 안 하려고 했다고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 팬이 다섯 개입니다. 커요. 싸구리 팬이라도 다섯 개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충분한 쿨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오지 쿨링만 본다면, 이 마이크로니스 사하라 제품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 모든 최신 게임을 60프레임 FHD 상태에서는 중업 중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배은뭐 코어 6개밖에 안쓰니까 제껴두고요 모넌이나 디비전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9100보다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레모버만 조금 해주시면요 다중스레드 지원이 되니까요 예. 배그에서는 9100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예. <웃음> 네. 그래서, 음, 웬만한 게임은 다 즐길 수 있다. CPU가 확실히 좀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SSD 용량업을 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용량이 높은 게임들이잖아요. 500기가 쓰시면 좋고요. 좋고요. 만약에 166권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거 달아 쓰시면 70만원대로 변경이 됩니다. RX570을 쓰면 60만원대고요. 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코어를 몇개안 쓰는 뭐 롤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그 RPG 게임들 있죠 어떤 게 있죠 아이언 이런 거 혹은 뭐 와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자 가면 괜찮고요 어 최근 이제 스팀 게임 위주 멀티 코어를 제대로 지원하는 게임 위주로 한다면 후자로 가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뭐 자극까지 같이 경험하신다면 이해하셨죠 그렇게 나눠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6, 70만 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8, 90만 원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8, 90만 원대 인텔, AMD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텔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인텔은 여기서부터는 CPU를 변경했습니다. 9,400F로 변경했죠. 9,500F하고 9,400F의 가격이 이제 만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 성능이라도 더 올리실 거면 부스트 컬러 0.2 차이나요. 그럼 9,500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6코어 6세대의 뛰어난 가성비 게이밍 CPU였는데 찔끔 찔끔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저게쌀 때는 15만 원, 16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F버전 25달러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20만원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추천하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싶긴 해요. 이놈이 3,500X가 나오면 은 3,500X가 20만원 이하로 나오면 이놈은 더 이상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0만원 넘게 나오면 여전히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기에 따라서 한번 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메인보드는 b 3 6 공을 넣긴 했는데 사실 H365M 프로 VD플러스로도 커버가 돼요 여러분이 예산에 따라서 그냥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3만원 차이의 값어치가 있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의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보면 없고 그래도 상위랜가마음에 위안 좀더 좋은 쿨링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오래 쓰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위급 넘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B365M 어로스 프로도 괜찮습니다 램은 여전히 똑같이 16기가, 8기가, 2기가로 쓰고요. 그래픽카드는 여기서부터는 1660을 넣었어요. 1660, RX 570하고 성능 차이가 심한가요? 혹은 뭐 RX 590은 어떤가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570, 580, 590은 10%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그 590보다 조금 더약 10% 가까이 성능이 좋은 게 1660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나요? 대략 30% 가까이 차이가 나겠죠. 570하고는 차이가 제법 벌어져요. 돈 10만원 투자할 만큼 가성비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얘는 전력도 짧게 소모하고 조용한데다가 성능도 확실히 RX 570보다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570 쓰다가 어설프게 580, 590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1660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견제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570 쓰던지 아니면 그냥 1660 넘어가세요. 웬디 뭐 똑같은 SSD죠. 아까 설명 다 했죠. 혹여나 H310을 쓴다면 p n 9 8 1쪽 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삼성 거꼭 쓰시겠다면 삼성 860에보 보시면 돼요. 근데 B360이나 아니면 뭐 a 3 2 0 이런 거 쓰신다. 아, a 3 2 0 아니죠. 아, 말, 잘, 말 잘했어요. B360 쓰신다. 그러면 PM98이 써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커버가 되는 거 아는데 이제 8, 90만 대 되니까 8,000원, 9,000원 포함하고 600W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워는 쓰면 쓸수록 출력량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약간 여유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8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자 그리고 케이스는 아수라 플라크리 블랙을 넣었어요 어, 이거 좀 나온지 오래된 구형 아니에요 요새 RGB도 지원 안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 아수라 케이스가 3만원 대 케이스치고는 마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다가 전면 보죠? CD롬 지원하는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CD롬도 지원하죠 그거 다 펜컬이 달려있어요 이 팬컨이 꽤나 큽니다. 저음 모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시끄러운 뭐 영화 볼때 이러면 시끄럽게 돌 필요가 없잖아요. 팬이 그러면은 저음 모드로 두고 저 1660이 제로 팬기능이 켜진다면 진짜 조용하게 쓸, 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라 한번 추천해 보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사라나 디아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어느 쪽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 여기 H300만 안 가면 돼요. 쿨러 같은 게 있는 기본 쿨러로 나왔는데, 9400F는 발열량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기본 쿨러로 또...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성능저하가 생기는 경우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소음이 좀 신경쓰이시는 분들은 음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겜맥스 400 정도만 가도 충분히 조용해지니까 그걸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600이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기본 클럭이 더 높고 이제 IPC가 높기 때문에 게임이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앞에거보다는 이놈이 확실히 게임이 매끄럽게 돌아간다고요 물론 작업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RX 5 7 0은 내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9400에 RX 5 7 0쓸 바에 차라리 9100에 1 6 6 0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9400F는 1660이나 1660Ti 같은 거랑 조합에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쓰시면 1660일 경우에는 81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부품 가격 기준으로 1660Ti로 변경했을 때는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레 h d 게임을 상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60프레임이면. 그리고 중업이나 뭐 중상업에서는 120프레임 정도까지도 뽑아주니까 이 정도면 진짜 어지간한 레 h d 환경에선 게임이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좀 하시고 싶다. 나는 불편함 필요, 아,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은 최소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8,90만원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AMD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AMD 제가 말씀드렸죠? AMD 3500X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2주 뒤쯤에 나옵니다. 근데 9400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그 다음 가장 큰장점 뭔지 알아요? 제일 싼 보드에서도 램 오버클럭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PBO도 먹혀요. 그 얘기는 뭐다? 노멀하게 비교했을 때나 비슷하다는 거지 3500을 약간만 튜닝을 하더라도 9400 정도는 압살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CPU 같은 경우에는 2060 슈퍼까지도 별 이상 없이 지원을 할 겁니다. 2070 슈퍼는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따로 실험해보고 테스트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나올 가격은 3600보다는 싸게 나올 텐데 초기가는 안정화가 안될까 이상돼서 2 0만에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20만원 이하로 나오기 제발 한번 빌어봅니다 AMD 관계자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20만원 이하로 내주세요 20만원 이하로 내줘도 안사고 그냥 3600쓰시분좀 있을까요 이 3600은 6코어 6스레드 그리고 32메가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400F 대비 얘는 9메가 캐시거든요 캐시빨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게이밍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작업에서 특별히 그래요 근데 그런데다가 3600에서 SMT를 꺾는게 3500X거든요 SMT에 관해서는 제 영상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게이밍에서 오히려 3600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순수 6코6스레드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게이밍 PC의 가성비는 이쪽으로 밀릴 것 같아요 9400을 쓰기보다 3500X로 많이 몰리겠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전력 소용력서 소모량이 3600보다 확실히 적어요 3500X가 그래서 a 3 6 0 m 을 쓰더라도 전원부 발열이 그리 심하지 않고요 그클럭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각 적고 뭐 나는 추가 오버를 하거나 레모버를더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b 4 5 0 m 프로 프로 쓰시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쓰시겠다 하신 분들은 아수스토프 b 4 5 0 m 프로 정도 쓰시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램 용량은 여전히 8개하고 8기 개 2개 일, 대부분 게임이 16기가 안으로 끝나요 일부 게임만 넘어가는데 그 게임들 인기가 없어서 여러분이 안 할테니까 무시하셔도 좋을겁니다 EMTEC HV g 4 f 1 6 6 0을 넣었어요 1660보다 더위에것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죠 2060 써도 되고 2060 슈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60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노3 d 거 넣은 이유는 딴거 없어요 싸요 쿨링 솔직히 막 좋다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다만 히트파이프는 넉넉하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GPU 온도 자체는 낮게 나옵니다 팬이 음, 작아서 좀 빨리 돌아대는게좀 안타깝긴 한데 AS도 잘해주는 편이구요 그래서 넣어놓은겁니다 마음에 안드시면은 역시 돈좀더 주시고 음, 펠렛 게이밍프로나 아니면 EMT 스톰엑스 듀얼 V2 버전 말고 일반 버전, 버전으로 가신 것도 괜찮겠죠 SSD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 0 0 g 가로 바꿨어요 이제 1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3만원, 4만원 아껴서, 250기가에, 게임 맥, 계속 막 지우면서 쓰기보다, 500기가 넣고, 게임 한 4, 5개, 편안하게 깔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넣어뒀고요. 이제는 뭐, H310이 추천 목록이 없으니까, A, 그, a 3 1 0 아니면 B450이잖아요. 인텔이어 아니고, AMD니까. 얘는, 그냥, p m 9 8에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PM98이, 512기가, 8만원 밖에 안 해요. 싸죠? 속도 3,300짜리가. 3,400인가? 거기에 파워는 600W 옆이랑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점 없어요 왜 이거 추천인지 아시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가의 케이스를 골랐어요 S700 S 프레스 케이스인데 여러분 직접 조립할 때 조립 난이도 꽤 낮은 편입니다 안에 펜 허브 같은 게 없으면 꽂을 때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IDE라고 하기도 하고 몰덱스 핀으로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6개의 펜을 그냥 파워에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겹쳐 꽂고 꽂고 꽂아서요 고 그래서 조립하기도 편하고 기본 쿨러 6개, 거기에다가 전면이 이 구멍이 꽤나 크게 뚫려있기 때문에 어, 바람도 흡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에도 꽤나 이뻐요. 가격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 쓰시고 거기에다가 나는 이제 확실하게 좀 조용하게 쓰고 수동 오버도 하겠다, 피 b o 도키겠다 이러신 분들은 잘만 CNPS 9X 쓰시면 될까요? 이 놈이 끝머리에 나사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클립 방식인데 불구하고 배송시 파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한 50개 정도 팔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쿨러 넣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게임이 돌아가냐 말씀드리자면 일단 웬만한 FHD 환경에서는 옵션 약간만 타협해도 전부 다 100프레임 정도 뽑아줘요 뭐 3태로 같은 이상한 게임들 빼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사양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 잘 돌아가니까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3500X 가격만 싸게 나오면 은 진짜 강추할 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다만 20만원 넘게 나온다면 그냥 9400F 가세요. 합계 금액은 85만 9천원으로 80만원대. 그리고 2060으로 변경시 98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대 정도 됩니다. 좀더 좋은 2060을 쓴다면 한번 뭐 104만원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80만원대 게이밍, 100만원대 게이밍 AMD 앞으로 나올 3500X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는 100만원대 110만원대 한번 보죠 100만원대 110만원대 인텔부터 보시자면 은 어, 9400F가 2060에서도 약간 성능저한는 있지만 막 크게 안 떨어져요 한 3%에서 5% 떨어지고요 똑같이 2060 슈퍼에서도 약간 성능저하가 있습니다 5% 6% 떨어집니다 어, 그러면 아직 쓸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60S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HD 144 웬만한 게임 상호으로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못해도 한 100프레임의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 1차사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주면 꽤나 좋겠죠. CPU는 9400F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메인보드도 바뀌어 포 가든지 아니면 어러스 M가라고 했죠. 이것도 생략하고요. 음램 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까 봤던 제가 저렴한 맛을 쓴다는 2060 인어 3D 걸 꽂아놨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브랜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펠리 게이밍 프로를 가시거나 아니면 스톰엑스 듀얼 V2 보전 말고 V2 보전은 단가 절감형이에요 전원부 너프했고 히트파이프 너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톰엑스 듀얼 OC 정도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110만원대 갔다 그러신 분들은 자 60S 53만원짜리 6 0 6 0 슈퍼 EX 갤럭시꺼 넘어가시면 되고요 SSD도 똑같이 500기가 아, 앞에 거랑 동일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마이크로이스 클래시 2 600 충분히 2060 슈퍼까지 쓸 수가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L530을 넣었지만 물론 이 L530도 꽤나 장점이 있는 케이스에요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CD롬 두개 가지고 있어서 CD 써야 된다면 괜찮고요 문펜 처음에 나오던 기본 문펜 말고 문펜2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주 못쓸 정도 기본 펜이 성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펜이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펜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로 돌리거나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꽤나 쓸만한 제품이라서 특히 나감이 좋아요. 한번 추천해보고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될 거예요. 아수라, 뭐 에스프레스, 뭐 mb512, 아니면은 850m 타이탄을 가든, 아니좀 이쁜 레베크라 가든, 어느 거 가든 상관없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쿨, 그 겜맥스 400을 쓰거나 아니면은 RC300이라고 17,000원, 8,000원밖에 안하는 저렴한 쿨러있어요개 써도 확실히 소음이 줄, 줄어드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임에서 상업, 최상업, FHD 환경에서 100, 160까지 나옵니다. QHD는 2 0 2 0 슈퍼 가면은 그래도 옵션 타협에서 60프레임 정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웃음> 어, 1260Ti나 2060으로 QCD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합계 금액은 2 0 6 0을 갔을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되고요 2060 슈퍼를 갔을 때는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CPU 아까랑 똑같이 3500X를 넣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여기서부터는 돈 아끼지 말고 제가 B450 넣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와 발 맞추기 위해서 얘는 램오버랑 PBO를 무조건 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B450M 프로4를 넣었고요 어러셀리트는왜꾸진가왜신성전 추천 안하는가 보고 싶으시면 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교폰는왜 뺐는가 한때 열심히 추천하지 않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B40M 프로 4 블루스크린 증상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요 ABBA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면 램모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블루스크린 생기던 증상도 다 해결이 됩니다 어, 안정성을 그래도 나는 좀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터프 B40M 프로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램 용도 동일하고 그래픽 카드는 처음부터 슈퍼로 박아놨죠2060 슈퍼 EX 화이트가 EX 블랙보다 몇천원 싸더라고요화이트로골라놨고요 이거 화이트 세팅 이미 그래픽카드를 고르는 바람에 나머지도 다 화이트 세팅 하려고 파워도 한번 어 골드급 7억원 화이트 파워로 넣어봤습니다. 다만 이거 무조건 이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넣어놨냐면은 화이트 깔맞춤한다고 넣은거니까 이 화이트 세팅 한번 해보고 싶은 분만 이 안택 파워를 생각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600이나 700 정도 쓰시는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케이스도 화이트 깔맞춤을 할 거라서, 제 레베카 강화유리 스펙트럼 헤일로 화이트를 넣어놨고요. 얘가 위에 버튼으로 LED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쁩니다. 마감은 가격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케이스가 정말 이쁘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쿨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따지자면 중상급. 여기에다가 CPU 쿨러도 추가를 해주세요. 3500X 아까 뭐라 그랬어요? PBO 킬거다, 레모보다 할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잘만 CNPS 9X 옵티마 정도 넣어주시고요 저놈도 때마침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은총 합계 금액이 122만원 2060 슈퍼를 썼을 때 2060으로 약간 다운시켜서 나는 110만원대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만 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어, QHD 60 중옥, 상업 정도로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FHD144 프로보로 즐길 수가 있지만 QHD144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옵션을 타협해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140만원대 AMD 여러분이 자꾸 140만원대, 150만원대는 왜 없나요? 하셔서 넣어놨습니다 140만원대 AMD는 이 3600이 워낙 걸출한 제품이었잖아요 예 뭐다 피 b o 키고 레모버 하면 어디까지 커버된다 2070 슈퍼 2080 슈퍼까지도 커버가 되는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벤치도 올려뒀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좋겠죠 6호 12스레드로 사실 8700K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사의 8700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고 해외에서도 가성비 CPU, 게이밍 CPU로 1위 차지한 제품이죠 여기에 터프 B40M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종종 제가 품절이 되긴 하는데 매주 매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만 기다리시면 사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신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넘어가지 말고 X570P 정도로 넘어가면 은 확실하게 확장성이 좋은 상급 보드 그리고 차후 3900X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x 이는좀 나아요 이거 한 23만원 줘야 되거든요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2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다 아까 제가 2070 슈퍼랑 2080 슈퍼까지 커버된다고 그랬죠 2070 슈퍼 js 제품을 넣었습니다 어 이엔트 제품이 좀더 낫지 않나요 브랜드를 봐서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품 자체는 뭐 슈제 제품이나 아니면 요아 슈제시 아니지 터보제 터보제 제품이랑 요 js 제품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js 제품이 2만원 더 싸요 물론 이번에 스트컴에서이 그래픽카드 AS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물건이 부족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형상이라 보고요. 커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 고민해보세요. 2만원 더 주고 AS를 선택하느냐? 나는 2만원이라도 싸게 사느냐? 그리고 진짜 저렴하게 사실 거면은 2070 슈퍼 중에서는 이 갤럭시 EX 제품이 전원부는좀 부실할지언정 쿨링이 잘 돼서 약간의 소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싼것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AS도 괜찮고요. 2 0 7은 슈퍼랑 짜찌었으면 딱이고요. 3600레모버 하시고 그리고 970 에버로 쓰세요. 이970 에버 플러스 아니에요. 에버예요. 970 에버 플러스는 14만원 중반대에 포진해 있는데 이970 에버는 11만원 혹은 뭐 10만원 후반대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 1 0만후반대아죠 10만 몇 천원 후반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라 혹은 PM981로 가셔도 괜찮고요 가성비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픽카드가 그래픽카드이 있냐만큼 거의 2080 전력소모랑 차이가 없어요 700W 마이크로스 클래스 2를 넣었고요 여러분이 뭐 델타꺼 6 5 0 써도 괜찮은데 저거 사실 때는 꼭 CPU 연장 케이블 달라고 하세요 그거 말고 뭐돈 조금 투자하셔서 사실 안테 골드급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AG 750 골드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B512를 골라놨는데 요 앞에 다른 케이스 어떤 걸 가든 상관없습니다 5만원만 넣는 그러니까 S700 이상만 가면 은요 사이에 있는 케이스 어떤 걸 가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가시고요 다만 쿨러는 공랭쿨러 쓰셔야 돼요 일부 수냉쿨러는 분명히 간섭이 있거든요 케이스를 바꿀 때는 똑같은 CNPS9X 쿨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고사양 게임 FHD 프로 144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QHD 60상호으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QHD 144는 어느 정도 타협에도 무리고요 좀 높게 봐주면 QHD 100 정도까지는 나와요 중업 정도로 그래서 확실하게 요 전자보다는 조금 더 게임 즐기기에 원활한 제품입니다 140만원 투자할 까부치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음, 2060 슈퍼 가는 것도 괜찮지만 2070 슈퍼 돈은 한 10만원 더 주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170만원대 AMD입니다 얘는 앞에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CPU가 변경이 되었죠 CPU가 3100에서 3700X로 바뀌었는데 뭘 때문에 바꿨나요? 이 용도는 분명히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시는 분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다중작업할때 코어가 늘어난 만큼 이득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원컴 방송할 때. 그럴 때는 3600을 하면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700X로 변경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B450 터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요거 쓰셔도 좋고요. 나는 이제 GPU, 그래픽카드 두개 꽂아서 밑에 걸로 방송을 할 거다. 방송 인코딩을 두 번째 그래픽카드로 할 거다. 이게 진짜 원컴 방송의 최고거든요. 그 경우에는 X570P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8기가 2개고요 방송을 하신다면 16기가 2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똑같습니다 2070JS를 넣었어요 설명은 더 안할게요 앞이랑 똑같으니까요 970EVO EVO 플러스하네요 EVO고요 파워는 그래픽카드 2개 꽂는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750 안텍 EAG 골드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1160 하나 추가로 달아서 여러분이 방송하면서 게임을 해도 부담이 없는 그래픽 카드에요 혹은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2 700이나 800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트레저 8 예, 상단 수냉 장착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작업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L240 V2 상단에 그 수냉쿨러 장착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게임밖에 안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만 CNPS 10X나 9X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있어요 튜닝 메모리 달게 되면 은 간섭이 있으니까 꼭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튜닝 메모리 쓰시고 어, 이렇게 짜고 싶으신 분들은 L240으로 그럼 옆에 케이스로 넘어가세요 S830으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170만원대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80만원대 인텔 얘는 왜 중간에 140만 대 인텔은 없나요? 라고 ai 실 수가 있대. 인텔은 8,700이 뭐예요? 3,600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적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9,400 쓰다가 혹은 9,500f 쓰다가 바로 뭘로 넘어갑니까? 9,600이나 8,700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걔네 그냥 3,600하고 세세세 하는 애들이에요. 돈을더줄 필요가 없는 애들. 바로 9,700으로 넘어가세요. 이 9,700f 같은 경우에는 9700K나 9700KF보다 부스터 클럭이 올코어 부스터 클럭만 0.2가 떨어진 제품이라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근데 이 CPU에 b 3 6 0 쓰신 분들 많던데 b 3 6 0 보드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CPU를 커버를 못합니다 올코어 클럭이 덜 터져요 0.1 심할 때 0.5 이렇게 덜 터집니다 그래서 Z390 UD 드루블 에디션 이제품을 가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 전략제한 해지 하지 않더라도 9700을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램오버, 국민오버 3200까지 해주면 금상첨화죠 하실 줄 모르신 분들 제 영상 보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램은 동일한 삼성램 쓰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 동일합니다 여기는 ENT 끝나놨네 왜 ENT 끝나놨어요? 여러분이 가격 비교하시라고 2만원 더 주고 AS 좋은 ENT를 가느냐 2만원 아끼고 그냥 팰리스로 가느냐 두개 성능은 똑같습니다. 뭐 온도나 소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교를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SS도 똑같고요. 파워도 똑같습니다. 다만 케이스만 변경을 했어요. 아까 그거 설명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단 순행을 달고 튜닝메 물을 넣고 싶으면 은이케이스 쓰라고 s 8 3 0을 넣어뒀고요. 9700이 전력제한 해제만 해도 상당히 발열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냥 순행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공랭으로꼭 쓰시겠다면, 적어도, 트리니티컵으로 추천드려요. 트리니티, 화이트 정도 쓰시면은, 공랭으로 어느 도 커버는 되지만, 온도는 게임을 하더라도 80도 가까이 찍히긴 합니다. 문제될 건 아닌데, 찝찝하잖아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은, 144 밑으로 내려감 거의 없이, FHD 환경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f h d 상호 플레이 시에도, 옵션 타협을 조금만, 이제, 표시 안 나는 옵션만 내려서 쓰시면 100초중반 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60과의 성능 차이도 제법 있는 편이니까 확실하게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갔다 느낄 수 있어요. 유기있신 분들은 이걸로 게이밍 머신으 사용하신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나오는 게임 전보다 크게 불편함 없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사실 각이 너무 확 뛰기 시작해요. 어240뭐 이런거 왜 없어요? 260왜 없어요? 밑에 적어뒀죠? 170만원대 AMD에서 2080 Ti를 선택하면 250일 거야. 180만원대 인텔에서 다, 다른 다른 다다 똑같이 하고 그래픽카드만 2080 Ti를 선택하면 260만원 됩니다. 그것도 200만원대 왜 없나요? 2080 슈퍼를 선택하면 200만원대인데 2080 슈퍼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워낙 2070 슈퍼랑 성능이 근접해 있고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됐는 체감을 느끼실거면 어지간해서는 바로 2080ti로 넘어가는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중간 견적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세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80에서 320만원대 인텔입니다 얘부터는 이제 4K 옵션 타협하고 즐길 수가 있고요 혹은 QCD 144도 어느정도 즐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CPU는 9700kf를 넣었어요 근데 이 KF를 정품하고 벌크가 있는데 CPU는 잘 고장이 나니까 어지간하면 벌크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4만원 차이가 나는데 4만원 아끼시는 게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추가 오버클럭을 안 하신다면요 만약에 오버를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찝찝함에 정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벌크는 이거 수율 확인해서 파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9700KF 9900을 안 넣는 이유는 여기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게임 프레임이 뭐 5% 내외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만 차이 나도 그냥 9700KF면 2080Ti 2080SUPER 잘 커버합니다 Z390 어렸어 엘리트를 넣었는데요 예, 국민오버하기에는 충분하고 보드도 안정적이고 이쁩니다 전원부도 저가격치고는 괜찮아요 다만 레모버가 다른 보드에 비해서 다소 안되는 형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레모버를 조금 더 각잡고 하시겠다면 은 프라임 Z390A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Z390 타이치를 쓰세요. 에즈락? 에즈락 별로라고 들었는데요. 에즈락 타이치와 팬텀 ITX는 탈자락이라고 불립니다. 에즈락이 나온 실수죠. 이 제품은 괜찮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내가 뭐삼성램으로 수동 오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XMP 적용하는 방법 제 영상에 있으니까 패트리어트바이퍼램 사서 그냥 3200 적용해서 쓰기만 해도 게임 프레임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배그 혹은, 롤. 이런 애들은 차이가 좀 나요. 가격도 삼성랭에 비교해서, 생각보다 그리 비싸진 않아요. 이쁜데, 뭐, 방열판, 뭐, 4, 5만원 주고 샀다 생각하면 돼요. 예. 네.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80ti를 넣었어요. 리드텍 윈패스트를 넣었는데, 이 제품, 3펜 제품이고,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리고, 옆간지는 뭐, LED가 들어오긴 한데, 사실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 리드텍을 넣는 이유가, AS가 좋아서 리드텍을 넣은 거지 여러분이 돈 여유만 있다면 지금 제가 320이라고 적었는거왜 320이라고 적었냐면 에브가 제품이 3, 40만 원더 비싸거든요 돈 여유가 있다면 사실 강추하는 제품은 FTW3 울트라 게이밍 혹은 호프 이런 애들을 추천합니다 저소음 쓰겠다면 은 트리오도 괜찮고요 어쨌든 빡빡하게 280으로 2 0 8 0 t 를 쓰시겠다면 요 리드텍 위임페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어, SSD는 제가 플러스로 체크해놨지만 사실 에버와 에버플러스 EVO 차이는 매우 미비하니까 그냥 에버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쓰기 속도 빠른 거 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만 에버플러스로 넘어가시고요. 파워도 동일하고 케이스는 변경이 되었어요. H500. 여러분 요새 커맨더 케이스 200mm 달려 있는 거 그거 많이 물어보고 가디언 1000 케이스도 많이 물어봐요. 똑같이 200mm가 전면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제가 다 조립해봤는데. 이 쿨러마스터가 펜은 잘 못... 아 펜이 아니라 쿨러는 잘못 만드는데 케이스는 진짜 잘 만들어요 셋다 비교해봤을 때 확실하게 품질은 이 H5의 RGB가 좋습니다 가격도 비슷하니까 저는 이 제품 강추드리고요 얘가 단점은 튜닝 메모리가 너무 높은 거를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바이퍼 메모리는 간섭이었습니다 그 티포스 메모리 있죠 틴그룹 티포스 걔도 간섭이었거든요 델타 제품만 그제품들 사용하고 여기에, L240 쓰고, 요 케이스 쓰면은, 전부 다, 뭐다? 연동이 됩니다.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쁘기도 하고, 쿨링도 괜찮고, 밸런스도 좋고, 게임도 잘 들어가고. 그런 거 치고, 생각보다 덜 비싸고. 이 세팅 완전 추천드려요. 총 합계금액은, 어, 허리케인 제품 썼을 때, 280만원. FTW3로 변경했을 때는, 320만원에 가깝습니다. 이 위에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부터 웬만한 게임 돌아가는 최상위 게이밍 PC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거두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390만원대 AMD 얘는 왜 넣어놨냐면 은 순수 게임 유저가 아니고 게임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원컴 방송 혹은 작업도 하고 다 하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3900X 마티스 가는 게 좋아요. 얘가 12코어 24세레드잖아요. 현존하는 일반 데스크탑 제품들에서 가장 최강자입니다 특히 3950이 11월달로 미뤄진 만큼 당장 급하신 분들은 저거 빼고는 대안이 없죠 가격이 정품하고 웰티페하고 거의 동일해졌기 때문에 정품을 사시면 될것 같고요 x 5층 어로스 엘리트 보드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튼실한 전원부를 원하시면 프로 정도로 가면 괜찮아요 어로스 프로 전원부가 좀더 좋아졌고 보드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레모버가 100정도 더잘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나는 예산 너무 빡빡한데 하신 분들은 그냥 프라임 X570P로 가도 됩니다. 다소 음, 전원부가 부실하긴 하지만 방열판 디자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플라스틱 덮개가 없거든요. 온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전력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보드 X570P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요 위에 급 좋은 거 많은데 걔네들 사실 돈투자 만큼 값어치가 차이가 안 나니까 어지간하면 요세개 선에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진짜 비싼 거 보시겠다면 타이치, 에이스, 마스터 정도까지 보시고 위에 익스트림은 아니 혹은 갓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램 용량이 늘었어요 16기가 두개를 넣고 32기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용도로 쓰거나 방송 용도로 쓴다고 분명히 표기를 해놨잖아요 게임만 하시는 분은 이거 사는 거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그냥 인텔 가시지 프레임이 분명히 인텔 최상위 제품이 좀더잘 나오거든요 9900이라든지 9700이라든지 근데 m d 는 작업을 하다 생각하고 램을 늘렸어요 3200으로 벤전스 메모리 쓰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삼성 메모리 제가 8기가 해놨네 16기가 두개 사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통 16기가 두개 램타 18 정도에 340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쓰셔도 괜찮고 진짜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제가 체크해놨는거 텔레넌트 G, 네오 C 절 제품 가면은 28800이잖아요 저거는 3600클럭이고 AMD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XMP가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걸로 가시면 괜찮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80TI FTW3 울트라 제품나 넣어놨습니다 에브가 제품 이거 한동안 품절이라서 세달동안 추천을 안했는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가격대가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공량 중에서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거예요왜최고라부르는지 온도, 소음 묵지감, 외형은 근데 이제 개인 차이지만 이 낮은 온도 때문에 성능까지 삼박자를다 갖추고 있고 거기다 AS도 좋거든요 물론 음 작업을 하신다면 나는 순수 작업밖에 안한다 게임을 안한다 하신 분들은 이2 0 8 0 t i 가웬 말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게임을 뭐 나는 그러면 좀 저사양 게임 한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1660 가셔도 됩니다 오로지 작업밖에 안하거나 저사양 게임 밖에 안한다 하신 분들은 그냥 1660 가세요 1 6 6 0 듀얼 V2는 V2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TI나 아니면 2060에서는 V2 사지 마세요. 이걸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SSD도 앞이랑 똑같죠. 그냥 에버 소셔도 상관없지만 에버 플러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은 제품, 시소닉거 850W로 넣어뒀고요. 어, 예산을 좀 아끼게... 아, 아끼고 싶으시다면, 안텍 EH750 가셔도 충분합니다. 케이스는, 뭐, H500 쓰든, S830 쓰든, 사실 별 상관 없는데, 제가, 프렉탈 디자인 메쉬 파일 넣는 이유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CPU 부하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3열 라디를 넣어야 온도가 커버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도, 여러분이 이제, 시네벤치 20 같은 거 돌리면은, 그 정도는 넣어야 온다가 커버가 돼요 아니면 너무 높게 가서 p b 어오 클럭이 유지가 안되고 까져요 케이스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이 3열이 들어가는 케이스 자 S830 혹은 싼 거는 이거 혹은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 혹은 H500M 또는 H500P AD400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리안리 011도 괜찮고요 근데 걔는 추가 쿨러 달다 보면 결국 이거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메시파이랑 여튼 쿨러는 3열 쓰시거나 아니면은 에브가 CLC280 얘가 지금 x 7이라고 거의 성능 차이가 없거든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3900X에 적합한 일체형 순냉이라고 봅니다 2 0 8 0 t i 넣었을 때는 웬만한 게임 다 들어가고 UHD 중하옵 60프레임도 뿜어주는 좋은 게이밍 머신 그리고 작업도 같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게임을 전혀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뒤에 괄로 쳐있는 제품들 사는 거예요 전품 사고 보드는 이제 프로 정도 사주시고 삼성 메모리 넣고 거기다 166권 넣으시고 어 PM98 넣고 음 안테 EAG 왜 그래픽 카드가 높지 않으니까 EAG 750 정도 넣으시고 거기에 이 케이스 그리고 에브가 CLC 280도 넣으면 은 200만원 채 안되는 돈으로 자금용 가장 좋은 c p u 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 통째로요 195만원 정도 나와요 자금용 왜안 올려주냐 아쉽다 하신분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이거는 나는 게임밖에 안하고 격렬하게 인텔이 갖고 싶다고 하신분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4 0 0만대 최상 게이밍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00K 플러스에요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9700보다 프레임이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어, 클럭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스레드가 더 많은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다가 Z390 탈취 에즈인 이거 넣으면은 이거 9900K 버티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온도만 잡아주면요. 전원부가 충분히 튼, 튼실하거든요. 좀더 높은 거난 진짜 가격 제한 없다. 그러면 갓나보시면 돼요. 사실 아펙스를 추천하고 싶은데 아펙스가 더 이상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갓나를 추천드리고 갓나 킬러레인이 문제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가램 카드 하나 따로 꽂아 쓰시면 됩니다 어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버할 거과하고 이런 거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다의 확장인 3200에 CL14짜리 좀 비싼 지스킬 트라이던트 로얄을 넣었어요 근데 그냥 로얄 골드는 너무 화려해서 저는 실버를 넣었고요 좀더 저렴하게 램을 고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리조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비다이거든요 2 0만 정도 합니다 어 그래픽 카드는 손 안아낄게요 호프 아니면 에브가 FTW3 가세요. 이게 짱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정도 끝 되면 돈을 왜아낍니까 플러스 가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를 만끽하시고요. 거기다 파워도 넉넉하게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케이스도 ARGB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H500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900K가 3900이랑 거의 똑같은 발열량을 보이기 때문에 3열 라디가 강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유진을 쓰던 아니면 은 크라켄 X7을 쓰던 쓰시면 될까요? 하이엔드급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고요. 다소 발열은 있지만 작업도 어느정도 돌아가고 최고의 게임이 컴퓨터라고 봅니다. 가격은 410만원대가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무려 33만원부터 410만원까지의 총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1시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목이 좀 아프네요. 지금 벌써 두세 번째 찍은 거거든요 뭐 정리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리플 달아주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견적이지만 분명히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의 견적과 비교해보고 내 기준에 맞는 가장 최적의 견적으로 본인이 뽑시,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요거는 조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요 이유 없이 고른 건 없어요 궁금하면 이유도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영상은 마무리예요. <웃음> 10월 권적 여기까지 길게 달려왔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을길 바랍니다. 다음번 11월, 11월 견적으로 다시 한번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